전월 대비 대구의 아파트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일부 늘었죠. 뭐한 건이든 두 건이든. 그리고 작년 대비 거래량은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화 오셔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뭐 매물이 나와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사라졌다. 지금 아파트 구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어차피 제가 수익이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영상을 꾸준히 보셨다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아파트 구입을 했는 분들도 실제 투자를 해본 분들이 아니고 그리고 뒤늦게 막차를 탔는 분들도 투자를 해본 분들도 아니고 정보가 있어서 구입했는 것도 아니며 현재 마찬가지 아파트 구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은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투자를 해본 적도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전화 한 통화로 모든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자체가 사실 투자에 기본이 안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정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전화해서 물어보는데요 전화 한 통화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분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정보를 좀 듣겠다고 하는 분들 그리고 그 정보가 실제 맞는 정보지 인 아닌지도 본인들이 판단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거래량은 일부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거래량을 보게 되면 거래량은 줄었죠. 하지만 거래량이 늘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몰라서 묻는 건지 알면서 묻는 건지 아이러니합니다. 실제 3, 4년 전에 분양을 받았을 때 엄청난 프레미엄이 붙었습니다. 1억에서 2억에서 3억까지. 그런데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입주 시기가 되었죠. 입주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거래량은 늘 수밖에 없어요. 입주를 해야 되니까 거래량도 넣는 것이고, 그리고 금매물로 나오는 아파트들도 일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게 금매물이다 생각해서 구입하는 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은 일부 넣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전 영상에도 동일하게 얘기를 해드렸지만 은 어,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이 줄었다. 물론 부동산에서 광고를 안 내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광고 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에서 대부분 광고를 내는데 뉴스를 보다시피 부동산 중개 업소들이 상당히 문을 많이 닫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급매물이라고 생각하는 초급매물 같은 경우는 또 광고를 내지 않고 일부 지인들을 통해서 매매를 해보기 위해서 대부분 접수가 되더라도 일부 기다려보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카드락 하는 뉴스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부동산에 가서 물어봤는데 이 얘기하고 또 다른 부동산 가니까 또저 얘기하고 다 내용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 틀려요 비슷한 내용은 일단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 동일하게 비슷하게 얘기를 할 것이고 내용이 틀린 것은 수중고에 있는 부동산은 수중고 아파트가 좋다고 얘기할 것이고 달 쓰고 있는 부동산은 달수고의 아파트가 좋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동구나 북구나 다 동일하겠죠 일단 일주일 전일 대비 아파트 거래량은 일부 좀 늘었다. 그리고 가격도 올랐어요. 일주일 대비 용무웨당 같은 경우는 실제 4,600만원 올랐고 반도 유보라 3,000만원 올랐고 달성 파크 브루지오 마찬가지 2,000만원 올랐고 대실력 청아라 2단지 1,200만원 올랐어요. 물론 일주일 대비 올랐는 금액인데 이런 상황을 보고 아, 아파트 아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대부분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고 더 중요한 것은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물론 뭐 일주일 대비 뭐 거래 금액이고 한달 대비 거래 물량들이지만 은 일반적으로 뭐 유튜브를 보는 분들, 블로그를 보는 분들, 뉴스를 보는 분들 그마저도 관계없이 그냥 구입을 하는 분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오는 분들도 계약금을 뭐 걸어놓고 전화왔는 분들. 네, 아직까지 전문적으로 그렇게 거래를 해본 적이 없고 폭락을 경험해본 적도 없고 상승만 우리가 겪어봤죠. 상승과 하락을 다 경험해보면서 아파트를 구입했는 분들과 일부 상승장에서만 아파트를 구입했는 분들 그 상승장에서도 구입을 못하고 직켜만 받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현재 예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실제 대구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만 가구가 넘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물량이 줄었죠. 물량이 줄어서 지금 6만 9천입니다. 그리고 뭐 뉴스를 보신 분들 도 아시겠지만은 1공 건설사의 대우건설도 실제 430억을 손해보고 사업 철수를 당연합니다. 이유는 마찬가지 건설사에도 똑똑한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고대연대 뭐할거 없이. 하지만 그렇게 계산을 다 해봤을 때도 더 이상 수주를 받아서 건설을 한다고 해도 분양이 안 된다는 걸 뻔히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금액을 손해보더라도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일부 투자를 해보지도 않았는 분들이 뒤늦게 막차를 타고 투자를 하고 그리고 손해를 본다니까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자. 그러면 뭐 조금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막연히 생각을 하시면서 버티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구입하는 분들 마찬가지. 지금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월별로 거래 동향을 보게 되면 실제 거래 동향이 어느 정도 많이 줄었다고 보지만 이 월별로 보게 되면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고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구입했는 분들은 또한번 고점에서 구입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뭐 항상 누누 얘기 말씀드리지만 뭐 평생 집을 가지고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살겠다. 뭐 그런 분들은 뭐 지금 고점에서 구입하든 아니면 중고점에서 구입을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평생 사시면 되는 건데. 적어도 뭐제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그래도 가장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뭐 유튜브 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제 의견을 뭐 듣고 또 생각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느정도 뭐제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싶으면 믿고 기다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뭐 일단은 뭐 경험 위주로 모든 것을 얘기는 드리는 것이니까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이죠 그리고 물론 인터넷을 많이 확인을 해 보시고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실제 뭐 이렇게 거래가 되었다 하는 것은 인터넷이나 아니면 유튜브 를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렇게 거래를 했던 분들도 아니면 은 아니면 거래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내가 정말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지 그게 가장 큰 관건 이죠 뭐 이런 거래량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구입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잘 샀다 못 샀다 를 떠나서 내가 정말 뭐 40% 48% 뭐상승가 대비 그렇게 저렴하게 구입할 것이냐 구입을 못할 것이냐 그리고 향후에도 뭐 50% 60% 어느정도 급매물이 나왔는 아파트를 내가 구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그만큼 다녀 봐야 되는 거고 실제 뭐 인터넷만 보고 유튜브만 보고 앉아 갖고 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구입했는 사례가 있으니까 실제 이런 가격들이 다 나오는 것이고 뭐 정년 23년 1월 달에도 뭐 계속해서 거래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평균 거래 금액이 40% 41%. 그런데 이게 지금 바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재 뭐 23년에 입주되는 물량과 24년에 입주되는 물량 그리고 뭐 조금 더 지켜보겠다 하는 분들 그런 게 복합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파격적으로 터지지 않았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더 폭발적인 아파트 하락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실 건데 이런 영상을 또 보면 38%, 40% 뭐 이렇게까지 50%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내가 저런 걸 사야 되는데 이거 기다리다가 구입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지금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부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전화 오신 분들은 또 금매물을 내놓은 분들도 계시죠 뭐 마이너스 1억 뭐팔수 없을까요 일단은 뭐 카페를 이용해서 직거래로 매물을 한번 올려놔 보시고요 카페에도 많은 부동산을 운영하는 분들이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직거래 올려놓으면 뭐 쪽지를 드리거나 아니면 연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카페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그 금매물이 오리지널 금매물이다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게 되면 링크를 하게끔 돼있죠 회원방 들어가는 링크 밑에 스필티비 카페라고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들어가집니다. 그렇게 해서 카페에 금매물을 한번 올려놔 보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다행이고요. 뭐 일반적으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이거와는 관계 없겠지만 현지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많아요 예 전월 대비 거래량이 이래 많기 때문에 실제 뭐저 같은 경우는 더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거하고 관계없이 그냥 구입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뭐 쉽게 또 팔면은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아파트 물량은 아직까지 엄청나게 쏟아질 물량들이 남아 있고 미분양 할인 판매도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공전 미분양 할인 판매나 중공후 미분양 할인 판매, 오리지널 미분양 할인 판매까지 나왔을 때가 정말 바닥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7년 8년도보다 월등하게 물량이 많고 아파트 금액이 높은 편이며 경기가 좋지 못하고 갭투자와 투기 세력들이 아파트에 몰빵을 했기 때문에 가격은 내릴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의 포커스는 거래량은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릇매 고장에 가는 시절이 예전에 있었는데 또 있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미분양 할인 판매 중공 전과 중공 후 대부분 어느정도 시작이 되었을 때 마지막 바닥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도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